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든 혹은 선을 봐서 만나게 된 사람이든 결혼 이후에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결혼할 내 남자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 모두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그 이성을 선택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 어떤 조건들이 작용하게 될거예요 외모, 성격, 집안, 경제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건들이 될수 있을 건데요. 이런 조건들은 요 연령에 따라서 기준점들이 조금 변화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좀 낮은 연령대에서는 요 외모나 성격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력이나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게 부각되겠죠. 그런데 가끔 요 낮은 연령대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선 내 상대의 외모나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점점 경제력이나 가치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인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뭐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두루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결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혹은 이 부분은 요좀 부족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결혼할 남자에게 이런 부분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딱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어떤 것이 딱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조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배제해서 지워간다면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남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상 결혼을 해보면 생각보다 위기의 순간들이 자주 오고요 크게 와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 위기의 순간들이 덜올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분명 충돌할 일도 적어지게 될 거고요 또내 상대의 외모가 좋다면 내 마음을 삭히는데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요 연애를 할 때도 비슷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잘 헤어지지 않아요 또 점점 두 사람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도 잘안 하고요 사실 결혼을 할 때는요 두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요 마치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결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는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진 남자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남자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적어도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남자 스스로가 생각할 때내 여자가, 내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게참 감사하다고 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조금은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볼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수입은 거의 동일하고요.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요 일정 금액의 용돈을 제외하고 당연히 아내에게 모든 금액을 넘기겠죠. 그리고 아내는 요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보려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쓰고요. 나머지는 요 모두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도 요 속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런 거 하나 사는 것도 안 되는 거냐고 내가 여태까지 돈을 그렇게 펑펑 쓰기라도 했냐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참아가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고작 그거 하나도 못 사주냐고 투절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했냐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나는 먹고 싶은 게 없고, 입고 싶은 게 없고, 쓰고 싶은 게 없어서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 아내는 요내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웠을 거예요 짠하고 불쌍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죠 적어도 나도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건 없거든요 싸웠으니까 냉랭한 기운이 흐를 거고요 각방을 쓰기 시작할 거고요 누가 먼저 다가서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내들이 마음을 좀더 열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달라는 그 물건을 사주거나 절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되겠죠 철없는 남자들은 요 자기가 아내에게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요 위로받지도 못하고 요 자기가 모질게 행동을 해서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짜증은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조금은 철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진 남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민의 정을 가진 남자는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요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되게 부자였다면 내가 능력이 많았다면 내 아내가 저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사달라고 말 안하고 내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내가 사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즉 내가 좀 못나서 내 아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존감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내 아내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으로 아내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고마움을 전할 거예요 나와 만나서 없는 살림에 이렇게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와 준거 너무 고맙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지내지 못하면서도 나한테 불만 한번 얘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내가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랑 계속 살아줄 사람이라 고맙다고 이 정도 말을 했으면요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남자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돈으로 할수 없는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겠죠. 나를 그렇게 높여주는 남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사랑이 깊어질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을 믿고 시작한 거죠 많은 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걸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남들 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두 사람이 이겨내지 를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헤어지려고 결혼한 게 되거든요 수없이 생기는 충돌의 순간이 있을 건데요 그 순간마다 누군가 하나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가 그 손을 내밀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철없는 남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그렇게 살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여자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보다도 남자가 여자를 연민의 정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는요 지금 당장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거고요. 돈을 쉽게 못쓸 수밖에 없겠죠. 또 혹시 어떤 여자의 유혹이 다가와도 내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판단을 하거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 거예요. 또 혹시 아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남자를 힘들게 하더라도 바가지를 긁더라도요. 그런 남자라면 요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남자가 내 아내를 내 여자를 연민의 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기준도요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또 저도 아직은 살고 있는 중이라서 뭐가 정답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살아보고 나니까 그래도 남자가 아내에게 조금만 낮은 자세로 다가설 수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해결된다는 걸 느끼고는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내 남자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요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면서 양보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사람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해서 결혼하고도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지만 그 결혼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